한준혁과 2대의 맞대결 이번에 한준혁 돌파선택 빨라요 빨라요 한준혁 성격. 그리고 스킬 이정준 한준혁 솔까밭까 페이크 이후에 다시 한번 멍청패스 김동현 왼손 득점 성공 선기를 조율합니다 슈팅 페이크 이후에 다시 받는 한준혁 그리고 또한번아 페이크 다시 한번 왼손으로 득점 한대 점수를 살짝 차. 미대 스크린 받고 그대로 덮어. 서둘. 이제와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스코어 4대 3. 어 페이크 이후에 다시 한번 킥업. 숨ุ 플레이! 차이즈바 빠른 스피드로 이즈이지아 아, 이런 타격을 숨기고 있었네요 굉장합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 방송을 알아요이즈바우리 이정준 이지요이정막 아, 이지막 벗겨내고 점심 이지만 안쪽에 펜, 그대로 로봇토 가볍게, 원포인트. 스어 5점 차. 로봇토 이정준과 배치형. 로봇토올라갈 때. 뽕. 이거를 성공 2지만. 로 리바운드. 다시 한번 성공 로봇토 쭉. 아. 로봇 리바운드. 힙통이 ちょっ 아김철수 아, 김철의 수비 성공. 블디펜스 2대 안주게 넘어고 메이크 벗겨내고 리버스로 대의 공격을 이어갑니다. 스피머 그러나 리버스로 자리 없었고요. chou 1대 신치, 1지마! 남은 시간 5초로 전산대창 그리고 반칭 다시 한번반칙자 이제부터 세파일도 반칙을 하면 친반칙이 위한 바울이 2개고요 그기리 프레임치가 프리이엄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팀 선수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방 2라운드 오줌팬 코끼리의 프레임! 잠깐잠깐 <웃음> 잠깐! 중국 보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한주일간장 일대일콘텐츠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옆에 보이는 메일주소로 생명 연락처 체육관 주소 해방 날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 주말에는 제가 3대3류가 진행돼서 평일만 가능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